이번에는 차의 정차력인중앙보험병원중앙보험병원여입니다 내리실 물은 오른쪽입니다. 내리실 때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매트로 보호선을 이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십시오. BHS Medical Center, the last station. You may exit on the right. Please make sure to have all your belongings with you when you leave the t r a Thank you for using the Metro 9. i n e 중화교 <목소리> 이번 역은 우리 열사의 종착역인 중앙 도원 병원역입니다. 안녕히 가십시오.